생일 축하 영상 메시지 만들기 프로젝트 바퀴를 클릭합니다. 메뉴에서 음... 브이로그를 클릭합니다. 아래쪽으로 이동해서 서프라이즈 브이로그 서프라이즈를 선택합니다. 미리 듣. 다운로드 받겠습니다. 내 프로젝트에서 다운로드 받은 것을 클릭합니다. 필요한 모든 에셋을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다운로드를 모두 클릭해서 다운로드 하세요. 편집하기 눌러서 편집 시작하겠습니다 타임라인을 넓게 보겠습니다 와 굉장히 많은 스티커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와 이걸 혼자 편집하려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프로젝트를 받아서 아주 간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내가 필요한 부분만 수정하면 됩니다 하나하나 눌러서 확인을 합니다 네. 이름을 여기가 이름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름을 바꿔 주겠습니다 이름을 바꾸고 위치, 크기 조절해 줍니다. 여기서 서체도 바꿔줄 수 있고 색깔도 바꿔줄 수 있고 모든 거 바꿔줄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를 받아서 편집을 하실 때 내가 새로 입력한 부분에 대해서 길이, 시간 조정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게 여기 기존에 있 영상의 길이와 맞지 않으면 이게 좀 어색하거든요. 그래서 길이를 앞으로 플레이하면서 잘 살펴서 길이를 잘 맞추어 주셔야 합니다. 해피볼스테이가 있는데 이거 색깔이 하얀색이어서 저는 좀 색깔을 바꿔보겠습니다. 흰색보다 좀 눈에 띄는 것 같으네요. 이고 이번에 날짜를 바꿔 주겠습니다. 기념일 날짜. 요거 중요하죠. 날짜. 기념일 자기의 기념일을 맞추어서 날짜를 정해 줍니다. 저는 그냥 임시로 10월 31일이라고 쓰겠습니다. 네, 날짜도 고쳐졌습니다. 이번에는 가장 중요한 사진, 사진을 교체하겠습니다. 여기 작, 가운데 에 작게 들어간 사진, 요 클립이네요. 음, 사진을 넣으려면 미디어를 누르고 준비된 사진을 선택합니다. 어, 그런데 크기가 크기가 화면을 꽉 덮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 작아야 되는데 어, 방법이 이게 아닌가 봅니다 어떻게 했더라 아... 음... 사진을 레이어 아래쪽으로 위치 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사진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아까처럼 미디어를 눌러서 사진을 추가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네. 잘못 들어갔으니까 삭제하고 다시 위치시키겠습니다. 위치 잡고 이때는 레이어의 미디어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사진을 선택해서 넣으면 이렇게 가운데 조그맣게 들어갑니다. 클립의 시간 길이를 맞추어 줍니다. 전에 있던 사진은 삭제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것도 크기가 너무 크니까 크기를 조금 작게 조절을 해서 위치를 시킵니다. 최종 점검하고 플레이합니다. 네, 다 됐으면 동영상으로 저장하겠습니다. 1080 선택하시고 동영상으로 저장하면 완성입니다.